오늘은 샤워기 수전을 직접 갈아보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직접 내가 DIY로 수전을 가는 영상도 있지만요. 오랜만에 이벤트 영상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어떤 제품을 이벤트로 하는지 함께 참여도 해주세요. 수전을 바꿀 때는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은 바로 수도 계량기에 온수와 냉수를 잠궈주는 거예요. 우리 집을 보면 수도 계량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는데 얘를 잠궈주어야 물이 밖으로 수전을 갈때팍 튀어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선택을 해야 해요. 제가 오늘... 선택한 제품은 세브양의 스마트 수온 유지 샤워기예요. 스마트 수온 유지 샤워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수온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샤워를 하다 보면 갑자기 물이 잘 나오다가 뭐 누군가가 설거지를 한다거나 세탁기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물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물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씻기다 보면 제가 처음에 물을 틀어서 음요 정도면 애들 씻겨도 되겠다 하고서는 아이들을 씻기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엄마 너무 차가워! 엄마 너무 뜨거워!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세비앙스마트 수온유지 샤워기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샤워기 자체 내에 온수하고 냉수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필터? 그리고 온도도 유지해주는 그런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할때앗 뜨거 앗 차거 하지 않아도 수온이 유지될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아이들 방에 달아주려고 해요. 세비앙에서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사실 저는 몰랐는데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세비앙의 제품을 먼저 교체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테프론 테이프예요. 테프론 테이프는 수전 안에서 물이 나올 때 물이 밖으로 새지 않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테이프고요. 두 번째로는 스패너가 필요해요. 몽키 스패너라고도 하는데 벽하고 붙어있는 그런 수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부분을 거의 부터 스패너로 돌리거든요. 육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패너에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구성품은 다 샤워기, 수전,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좋지. 자 Yes. 응. 그렇게. 물 틀어보세요. 네. 물, 물 다시 꺼, 꺼, 꺼. 아 이거 아 불이 차네 바로 여기네. 응. 재미있 n 이 네, 여러분 샤워기 수전 스스로 바꿔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샤워기 수전 고치실 분들은 한번 셀프로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벤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총 10분께 세브양에서 나오는 아치 컬러 핸드 샤워기가 있어요. 앞에 샤워기 헤드인데 컬러 색상이 총 5가지고요. 물줄기가 상당히 파워가 좋아서 인기가 좋은 제품인데 그 제품을 총 10분께 이벤트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방법은요. 첫 번째, 네이버 카페에 인테리어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인테리어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한다. 두 번째, 이영상의 댓글에 왜이 제품이 필요한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영상 밑에 제가 URL을 드릴 거예요. 이 밑에 URL을 드릴 거고, 아니면 댓글에, 고정 댓글에 URL을 드릴 건데, 그곳을 꾹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당첨이 되셨을 때 주소 연락처 저희가 알아서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다섯 가지 컬러 중에 어떤 색깔을 선택하실지도 그 신청서 폼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DIY 직접 바꿔보는 수전 영상이었고요. 이벤트 참여 많은 분들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